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꾸입니다이 게임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시겠죠? 이걸? 레알? 진짜로? 리뷰한다고? 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검은사막 모바일입니다. 제가 이 월드클래스 MMORPG 게임을 구분해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고일대로 고여버린 고인물이 해주는 검은사막 리뷰 출발합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2018년 2월 CBT를 시작해서 2월 28일 오픈하고 2019년 8월 현재 약 1년 5개월간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RPG 게임의 특성상 초기 오픈시 유저가 대거 유입되고 그 이후에 유저의 이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 치고는 정말 오래된 게임이죠. 뭐 거의 화석급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만큼 고일대로 고였다는 거죠. 아무튼 매주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아직까지 살아서 꿈틀거리는 어떤게 꿈틀거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꿈틀거리는 게임입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모바일 게임이지만 놀랍게도 가차를 통한 수익구조를 창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차가 없는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투력 인플레와 그에 따른 통수의, 통수에 의한 통수를 위한 과금 유도가 있을 뿐이죠. 주식은 아니고 파생상품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실 약간의 가차와 강화 등은 어차피 과금도 무과금으로 만든다는 현대의 특유의 게임 감성 그러니까 투자에도 남는 것은 먼지다라는 현대 특유의 먼지 게임성은 유지하고 있으니 가차 의존도가 타 게임보다 높지 않다고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픽이 좋고 행동력이란 귀찮은 시스템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빠져있는 사람도 많은 게임이죠 장점부터 가도록 하죠 검은사막 모바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압도적인 그래픽입니다 출시 당시 향후 5년 정도 과연 이 그래픽을 뛰어넘는 모바일 게임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미 이 세상의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음, 한간에서는 외계인한테 그래픽을 배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기대작이라고 출시됐던 트라하, 로안, 테라 등 다른 게임들은 잽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니 출시 이후 현재까지 그래픽에 관해서는 왕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압도적인 그래픽과 한 번에 다수의 몬스터를 공격해서 없애버리는 특유의 시원한 액션 그리고 찰진 타격감은 보는 맛을 상당히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RPG적 이상을 채워줄 레인저, 소설어, 위치, 발키리, 다크나이트, 매와 금수랑, 란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런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캐릭터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스킬이 있으며 각성, 계승을 통한 전직 시스템은 유저로 하여금 육성하는 캐릭터에 더욱 애착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언급한 그래픽과 타격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까지 아주 판타스틱하네요. RPG 게임이지만 파티플레이 보다는 솔로 위주의 진행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없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싸드리여 이리오라 타 RPG류 게임과 달리 장비에 대한 가차 압박이 상대적으로 없고 완전 100% 무과금 유저라도 이벤트, 월드보스 등콘텐츠를 통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고 대략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검은 사막이 지금까지 살아 꿈틀거리는 이유는 꾸준한 신규 유저 및 복귀 유저가 어느 정도는 유입되고 있다고 라 생각되고요. 음... 뭐랄까... 어디 잠깐 다른 게임으로 외출해도 그 게임의 그래픽은 널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세뇌시켜 둬서 어중간한 RPG 게임은 켜자마자 3분 안에 끄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어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초반에 캐릭터를 키우고 있다 보면 쭉쭉 크는 그맛 아이 맛에 이 게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레버블 하고 오라고 강요하는 탓게임에 비하면 초반에 성장에 제약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레벨이 낮더라도 시원한 액션을 볼수 있죠 출시된 지 1년 6개월이나 된 게임답게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RPG에는 다 있는 콘텐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도 다른 게임과는 다른 컨텐츠를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면 월드 경영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경영은 맵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는 무역 컨텐츠로 다량의 은하와 게임 내 재화를 습득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무과금의 빛과 소금이기도 하죠. 그럼 단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압도적인 그래픽과 타격감은 보는 맛을 상당히 충족시켜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본다고 했지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컨텐츠가 다양해서 할 것은 많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있게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자동전투가 있는 요새의 RPG 게임들은 대부분 매니지먼트 게임이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거기에 흑정력 모드의 추가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일은 더 없어졌습니다. 와... 핸드폰의 소중한 배터리를 소모시키지 않는다니 이런 참신한 오토와 편의 기능은 장점으로 보낼까요?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라는 노래는 부를 일이 없겠네요. 모든 것은 전투력이라는 숫자로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RPG에 이치일려나요? 아무래도 논문을 하나 내야 되겠습니다. RPG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요. 여러가지 클래스를 가진 캐릭터가 있지만 몬스터와의 전투나 타 클래스와의 전투에서 상성이 강조되어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전투 밸런스는 결국 숫자가 높으면 이기는 아무런 특징 없는 밋밋한 전투를 만들어버렸고요 결국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력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페이투빈의 결과를 만들어버렸죠. 또한 캐릭간에 상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가 약하다, 어떤 캐릭터가 강하다 하면 계속해서 패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사막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여러 타겟을 한 번에 공격하는 형태의 게임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강력한 한명 앞에서 약한 열명은 바람 앞에 낙엽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설프게 과금해봐야 대부분 모래알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고인물 게임이 되어가겠죠. 이 부분은 모든 RPG 게임이 가진 승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전에 인벤에 나왔던 기사에 따르면 게임 초기 8만 은하에 가치는 8개월 동안 무려 375배나 치솟아서 3천만 은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약 16개월이 지난 현재는 그것보다 더 치솟아서 약 2500배인 2억에 달합니다. 게임 내 경제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전투력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이는 또 무분별한 패키지의 출시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업데이트를 위한 업데이트보단 과금 상품의 리뉴얼을 위한 업데이트다 라고 돌려가기도 하죠. 다음주에는 이번주보다 반드시 더 좋은 패키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금러에게는 치욕을 줬고 미친듯이 치솟는 전투력의 인플레는 더욱더 심하게 과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운영을 하도 이상하게 해서 이게 라이브 서버인지 테스트 서버인지까지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이 막장 운영의 결정체는 가장 최근에 하드맨 영역이라는 곳이 업데이트되었는데 처음에는 3회 보상을 주다가 이게 버그라고 너프를 합니다. 그렇게 너프를 하더니 하타임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다시 3회 보상을 줍니다. 그러다가 하타임이 끝날 즈음하니까 다시 드랍률 3배 이벤트를 합니다. 이걸 왜 너프한거죠? 사실상 자기들이 게임을 안해보고 패치를 한다는... 킹리적 가심이 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투력의 인플레이션, 과금 유도, 막장 운영과 더불어 다양함이 장점이었던 월드경영, 무한의 탑, 영광의 길 등은 단 하루라도 빠지면 복구가 안되는 숙제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많은 유저들이 검자타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점은 RPG게임에서의 재화 인플레이션은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만 검은사막 PC를 통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퍼어비스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는 게또 한편으로는 놀랍네요. PC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막았지만 모바일에서 막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결국 잔악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해졌고 열심히 하면 키울 수는 있지만 결국 게임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 얘기인즉슨 그 캐릭터를 가지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PVP, 투기장이나 라모네스, 자유결투장이 즐길 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려나요? 그분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30대 및 40대를 타켓으로 한 전투력 위주의 자동 위주의 그것도 모바일 게임, 그것도 RPG 게임에서 수동 조작과 컨트롤을 요구하는 즐길거리라 글쎄요 어차피 전투력만 높으면 이기는데 수동이 필요할까요 차라리 가차를 추가해서 뽑는 맛이라도 느끼게 해주는게 더 좋은 즐길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씁쓸하긴 하죠 결국 문자 그대로 게임을 하고 있지만 놀지는 않고 있다 게임을 켜지는 않았지만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게임을 왜 하고 있는지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고 난 하고 있다.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벌로 사회에 나와서 숙제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무과금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으며 대부분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임 압도적인 그래픽을 보여주는 여자 캐릭터가 매우 예쁜 본격 월드클래스 성장형 다마고치 월드경영 모바일이었습니다. 형 진주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음... 바다?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뭐게 음... 시... 펄?